오늘 해변에서 파도사자를 봐야 될 건데. 이제 햇빛이 또 나오네요, 갑자기. 음, 그래. 그림이 좀 거쳤거든. 어, 시간 지나면 또 나오지. 몸좀 녹이고, 이렇 Thank you. 무슨 상을 받았지? 커피 뭐, 어워즈가 나 어, 어. 아, 아주 향도 좋고 맛있어. 먹고 가면 먹는 것마바 안에 뭐 들었을까? 없었어요. 그러네. 응. 다 딸기네. 속에도 딸기가 다. 딸기가 익혔어. 익혔고 새콤한 게 뭘렸는지. 맛있네. 또물 발라가지고. 이런 카페는 카페 하나 자체가 작품이 아무래도 제일... 많이 삽니다. 아 일찍 왔으면 서핑하는 찍을 수있 있나? 어? 야야이 서핑이 그이서핑하다 죽겠다 지금. 오야코브, 해안과 파도가 너무 멋져 기념사진을 한장 남겨봅니다. 어, 아, 어딨네? 어, 그러네. <웃음> 야, 따뜻한 데서 지금. <웃음> 돌리기 답답해서 이거 또또 사람 옆에 있어도 야 눈도 안 뜨다. 야감다한 <웃음> 마리밖에 없을까? 한마리 있던데 한 마리만 해놨맞 네 어, 나오네. 아, 이제 나다야 이제 터져봐, 기우고 봐라, 딱보 어디로 갔다, 보고 아, 자는데 그래도, 잘한다 그래도 아까 뿌리고 앉으거말라 아까 파도가 생게세 있는 겁니 여기 한번 뿌리고 가네 어로라오니까막게 <웃음> <웃음> 저 <웃음> 팔, 팔, 팔 펼치고 있는 거, 오는 거 봐라. 와. <웃음> <나도 모르겠지. 웃음> 야, 얘가 오늘. 저의 한 마리 굵어, 굵고 여기를 보이네, 얘들이 네. 열이 많이 까맣네. 금방 물속에서 나선 건데. 먼 거. 그저로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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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운 좋게도 바다사자와 물개들을 모두 만났습니다.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